아, 오케이. 아, 음, 음, 음, 아, 음, 케이 아, 오케이. 아, 음, 음, 음,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. 근데 무에타에서는 빵을 할때 상대방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네. 이렇게 올라오면 패거이지 어떻게 돼요? 음 무릎으로? 네. 어. 그니까 얘를 놓치면 안돼 밀그네면 안 되고 네. 들어가면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네 하... 어려워 어려워 자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으쇼 으쇼, 으쇼. 예, 잡기면 안 돼. 네. 아우, 좋아 네. 어, 죄송합니다. 우와, 엄청 명시 빠르신다. 야, 역시 거리 조절과 스펙 끝내줍니다. 아, 오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타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음. 상대의 힘과 상대의 방향, 힘의 디렉션, 방향, 그 다음에 축의 중심, 네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심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. 네. 그럼 관전치가 음. 공격을 좀 해보고 관전님께서 볼을 아예. 네, 저희 네. 즉 그러면 이제. 그럼 그렇죠. 전부적으로 제가 한번 인위를 해보고... 해보겠습니다. 인위합니 간파 당하고 있다 아니 안 시. 아니 안 돼. 그게 그게 진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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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말 손을 맞대 보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 봐야만 딱알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냥 편하게 내가 알아서 받을게. 어좀 빠르긴 한데 어.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식상하잖아. 네. 이런 것들은 식상하다고요? 응. 어. 하나도 안 식상해. 아니 봐 이거 런딱 있잖아. 축딱 네. 네. 했을 때 살짝 그렇지. 야 원래 중심만 건드리는 거야. 허를. 차를... 응. 이런... 어, 이게 이게 보통 저희가 많이 보던 그 거거든요. 허안 착? 박사도 이쪽 발 쓰임. 아 이게 지금 되게 되게 그 지금 신기한 게 보통 영춘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쏴 봐, 방이 싹다싹다싹 다. 지금 관절만 뭐 하면. 야, 선형이 이제 휘두르고. 자, 이렇게 방사하면서 그지. 아니, 이게 안 나와, 지금. 네. 왜냐면, 네. 자, 임금 선생님이 이제 딱 움직이려고 그러면, 내가 딱 뛰어버리고, 네. 중심을로 네. 좋아. 아무것도 못하고, 그냥, 다행히 있어요. 다 있어요. 네. 려라운이3 그렇지. 아니, 이게 내 의도가 익히니까. 어, 그렇지. 그러니까, 영춘이 치다 보면 이런 거야. 의도를 읽고, 네. 그래서, 살면 을시선한거딱 대고, 네.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할 때, 그냥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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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 잠깐 했을 때 만약 바깥쪽이 힘을 쓰는 자, 네네, 어, 바깥쪽이 힘을 쓰면 당기면 돼. 음. 그리고 안쪽이 힘을 쓰는 자, 네, 당기면 안 나가.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딱 먼저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나서 연습하는 게 가장 빠르지. 어, 이거 진짜 되게 재발됩니다. 한번 손을 좀기렇게맡는데 네.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정식은 이렇게 두번 돌리고 네. 아, 이제 여기 시작이 거예요? 네, 시작보다 막 바로 확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, 네, 했는데 네네. 그냥 여기가 뛰어서 편하신데, 네. 네. 이렇게 하시면 니다 네, 자, 보세 네. 오도 어. <목소리> 어. 너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죠. 와. 어. <목소리> 야. 아니. 아니. 이거 너무 반칙 아니에요? 호흡에 변화가 없어. 음, 텍션. 어. 와우. <목소리> 어. 아어아 정말 와, 아, 왜 나만 힘들지? 뭔가 되게 억울하네 아아 사분님 오늘 잘하셨는데 어, 아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죠? 요거는 자기를 좀 내세우는 거예요 저거 좀 정성하게 아네유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렇게다스니다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. 네, 셋. 네. 네, 역시 f 코요 <웃음> 여기는 이제 닳고 <밟고> 달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좋아. 알림. 아타쿠페이, 더프레 알림. 앞쪽 싱글단, 잘하실 거 자, 그리고 제가,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, 펜싱은 물이 존재예요 그래서, 네. 먼저 공격한,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. 어.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을 방어를 해야 돼요. 네, 네, 알겠자 네. 먼저 공격 공격을 했죠. 네. 근데나 도망가 치대라고 그랬어요. 누가 이긴다고 어요공격 우선권이 있는 공격을 먼저 한 사람, 네! 아. 그래서 지금은 또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공격 실패! 주기 성공해서 알 자, 공격이 처음으 실패를 했어요 네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내가 실패했어 그럼 방어를 해야 돼요 아, 그게 의무예요 아 제가 한번 공격을 해서 실패를 하면 일단 방어를,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 아. 네. 알렛! Allez All r right. <웃음> 감사합니다 우와, 우와. 정말 <웃음> <웃음> 이게 뭐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되지? <웃음> 너무 신나고요 너무 재밌는데 주가 힘들어요 와 환장님 어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